장차 머리가 비상하고 재주가 남다른 아이를 낳게 될 태몽이며 아이는 장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감자 받는 꿈 태몽입니다. 성격이 원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아이를 잉태할 징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 없다면 뜻밖의 재물이나 돈이 생길 징조입니다. 감자 보는 꿈 태몽으로 재물복이 많은 아이를 잉태하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이 없다면 재물운이 상승하게 될 징조입니다. 감자 사는 꿈 태몽으로 남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를 낳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태문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이 좋아지고 금전운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감자 씹는꿈 농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분야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크게 성공할 징조입니다. 감자 신운이 트고 잎이 파래파르시 돋아나는 꿈 숱한 나날의 어려움을 해치고 딛고 일어나 희망찬 꿈을 실현한다. 학생과 연구생은 깊은 사고와 지혜가 트이고 지적발달을 가져다 준다. 마음속에 사랑의 샘이 솟구쳐 이성의 눈을 뜬다. 감자 요리를 하고 있는 꿈. 가정이 원만하고 자손이 번영하며 가족과 가문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거나 운이 상승을 하여서 가정이 안정적이게 되어서 생활이 좋아지게 됩니다. 감자 주는 꿈. 다른 사람에게 감자를 주었다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꾸었다면 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재수가 대통하다. 감자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있는 꿈. 감자 포대 더미 위에 앉아있는 꿈. 좋은 일과 함께 재물은 횡재수가 있을 꿈입니다. 감자가 수북히 쌓인 꿈. 생활이 풍으로워지거나 장차 대가족을 거느리게 될 징조입니다. 감자가 썩은 꿈. 자신의 직이나 이권을 남에게 빼앗기게 되거나 자리 쟁탈로 있는 말썽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꿈에서 감자가 썩은 것은 신변에 해로운 일들이 생겨 고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자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돈 문제로 고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에 관한 꿈 고구마나 감자를 많이 키우는 꿈은 상당한 재물을 갖게 될수 있는 꿈이며 재물이 아니라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고구마나 감자의 입에 물었던 꿈이라면 현실에서 답답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 감자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꿈. 재물이나 이권에 관련된 피해나 말썽이 빚어지게 된다. 감자를 도둑맞는 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감자를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꿈. 감자를 많이 보게 되는 꿈은 집안 걱정,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될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자를 먹는 꿈. 흉몽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자를 먹는 중 잠이 깬꿈 뜻밖의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흉몽입니다. 감자를 먹다가 체한 꿈위장계통의 질환이 생기거나 과욕으로 손해를 볼 흉몽이므로 매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꿈 감자를 캐는 꿈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잘 풀리고 재물운이 있을 꿈입니다. 감자의 싹이 나는 꿈 잘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걱정 고민이 사라지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감자를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효심이 가득한 아이를 얻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태몽과 관련 없다면 많은 재물이나 먹을거리가 들어오게 될 징조입니다. 감자를 쥐가 훔쳐가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게 꼬일 수 있으며 주위에 민폐를 끼칠 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를 캐는 꿈 태몽이거나 재물 물품, 식품, 먹거리 등에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감자를 캐는데 흙 속에서 빠지지 않는 꿈. 감자를 흙 속에서 잘 캐내지를 못하는 꿈은 일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자를 타인에게 주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있음을 의미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직자가 감자 먹고 있는 꿈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감자를 먹고 있다면 이 꿈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혼 남녀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양가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당에 감자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며 그 가정의 일들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석은 담자 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감자를 얻어오는 꿈. 자식이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맞이하거나 대릴 서위를 맞이한다. 유명 상품의 샘플을 얻어와 연구를 하게 된다. 알이 굵게 든 감자를 욕심껏 해낸 꿈. 경제계 의 거물로 출세한 아들을 낳게 될 태몽입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덩치가 커서 무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격에 위인으로 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임신을 한 사람이 감자를 먹고 있는 꿈. 임신부가 감자를 먹는 꿈은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태몽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감자를 먹게 되는 꿈은 딸태몽이며 식습관도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감자를 먹는 꿈.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감자를 먹는 꿈을 꾸게 되었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전념하지 못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집앞 마당에 감자꽃이 가득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친구가 감자를 선물한 꿈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꿈입니다. 친구가 감자를 선물한 꿈은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어 그동안의 부진한 것을 만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이쁜 감자 꿈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 태몽일 수 있습니다. 태몽이 아닐 경우에는 재물운이 있을 꿈입니다. 큰 감자를 보는 꿈 태몽으로 총명하고 재주 있는 아들을 낳게 된다. 학생이 감자 먹는 꿈, 학생이 감자 먹는 꿈을 꾸게 된다면 성적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핵감자가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꿈, 운이 상승하여 큰 부자가 될 꿈입니다. 명성을 떨치게 되고 행제를 하게 되거나 행운이 따르고 승진을 하게 되는 좋은 꿈입니다. 활짝 핀 감자 꽃을 본 꿈. 활짝 핀 감자꽃을 본 꿈은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매사가 순조로워져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징조입니다. 감자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